난지딱 5주년 되는 날입니다 아! 아! 두박이네 오늘 연극보러 온게 이거겠구나 저희의 미모로 한번 아. 숨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셜롬! 헌혜일상의 친언입니다정입니다네 여러분 오늘은요 저희가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음. 1일 이발과 나태성 이제 고양이 세 마리의 축하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사귀게 됐죠. 이제 만난지 딱 5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에 왔죠? 해화에 왔습니다. 습니다왜해화에 왔냐? 저희가 5년 전에 사귀었던 곳이 바로 해화이기 때문이에요. 5년 <웃음> 전 오늘 이 시간에는 연극을 보고 있습니다. 어 맞아 맞아 약간 리마인드 데이트 느낌으로다가 해월이랑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전 그때처럼 이제 연극을 보려고 했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30분 뒤에 티켓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밥을 못 먹어서 일단 간단히 빨리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 오랜만에 데이트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는 뭐지 이게 막창덮밥과 연어덮밥을 시켰습니다. 만두도 시켰나요 저희? 자 아, 맛있게 먹어볼게요 기도했지 아까? 음. 응. 기도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서 맛있겠다 처음 먹어봐 가장 스테이크나 연어 먹어가지고 괜찮네 제대로네 여러분 홍대개미 오면 이 막상귤밥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네 나는 홍대개미가 봐주길 기대하고 있어 아 너무 맛있다 아, 진짜 형님 대단해 마이너스 된거 같은데 <웃음> 야 장난이네 여기 불이 노래 저작권 때문에 하나도 안놔어지도있게다는 생각도 들고 저희는 밥을 15분 만에 다 먹었고요 연극 티켓이 30분 전에 나눠준다고 래가 지금 고지 1분 남았어 1분 남았습니다, 네, 1분 남았습니다. 네, 바로 앞에요 엎어지면 다을거같요 약간 그거 해보고 싶어. 알겠어요. <웃음> 뭘 하고 싶었어? 아, 안 할라고. 일단 가서 줄 서자. 어, 저희 무서운 거 봐요, 무서운 거. 우우, 무서워. 조각. 잠깐. 조각이야, 조각. 조각이야? 아니, 이거 조각이라고. 여보? 아, 이게 조각이잖아. 난 조각이라기 치기엔 좀 둘이 뭉슬하긴나지 아! 아, 아, 아. 어때? 괜찮았어? 두박이네 오늘 연극 보러 온게이거구나 오늘 뭐 보러 가나 했어 저희는 이거 보러 왔어요 맛간을 이용해서 인생 내것 같은 거 찍어보려고요 하루필름 갈게요 아이아 진짜 비 와가지고 머리가 아파 나도 오늘 머리 한 건데 평일쌤한테 머리 받았어 아주 이마에 딱 달라붙었어요 안돼 아, 아무래도 안돼 괜찮아 예뻐 사진 찍자 얘희는 응. 바로 옆에 있는 모노메이션으로 왔습니다 개겁이 아닙니다 예, 아까 정이 거의 별로라고 해서 여기 왔어요. 찍어 봅시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찍었어요. 안경 소품 으로 해가지고 아 치어봐. 아 돼. 마지막 사진 이 레전드예요, 아빠 보여줘. 아 이거 그럼 진짜 한번 말하고 뭘? 아, 컨셉을 정하긴가? 네, 예, 컨셉을 이제 좀 약간 찐따같이 찐따처럼 찍어보자 해가지고 찍었거든요. 근데 아, 진짜 진짜 레전드 찐따 나왔어요, 여러분. 단... 아 진짜 아 이거 나는 열심히 한 거야 근데 <웃음> 진짜 잘했어 진짜 찐다 같아 보시오 탁자 이제 보러 핸드폰 켜놓으면 안됨 여기 좀 무서워요 여러분 오우 깜짝 놀어 이거 사는데 진짜 놀랬겠는데? 어 들어갑니다 진짜 페어 들어가는지 여러분 잘 보고 올게요 음, 어, 네 여러분 저희는 뭐지? 조각 보고 저각? 왔습니다 안전. 풀 첫 공포 연극 같은 거였는데 진짜. 그냥 막 진짜 귀신 나오는 막 그런 거보다는 되게 스릴러 같은 스리가 그... 좋았지? 어 맞아요 내용이 되게 신선하고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게다가 또 제가 마지막에 가보고 나서 퀴즈 맞춰가지고 네 초대권 같은 거받았어요제제또 나름 브레인이거든요 하루 필름 찍으려고 아유, 네. 아까 사진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네. 찐따 컨셉이긴 했는데 성장 외로 너무 찐따 같아가지고 <웃음> 그래가지고 좀 5주년 기념이니까 예쁘게 좀 찍으려고 응. 하루필름 마지막 을 찍고 네. 시간이 늦은거게 저희 집에 가도록 할게요. 일단 하루필름 찍고 볼게요 찍고 올게요. 이번에는 소품 없이 저희의 미모로 한번 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이번엔 좀 예쁘게 찍어봤어요, 여러분. 얘가 포토샵을 잘해주는 것 같아요, 색보정을. 야, 근데 우리 사진 두번 찍은 거 살면서 처음 아니야? 저희 원래 이렇게 이런 거 자주 안 찍거든요. 어나 오늘 머리 예쁘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좋은 부원장님 소연쌤한테 알루에서 머리 받았는데 예쁘죠? 다들 가서 많이 머리 받으세요 머리 진짜 잘하세요 이제 사실.. 어.. 아, 별론데 아니 너 별로라는 게 아니야 아니 이거.. 진짜 깜짝이 <웃음> 아니, 아니 이거 뭐야 뭐야 망원으로 찍었더니 화질이 별로로 나와가지고 어, 억울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떠세요?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5년 살면서 연극을 딱두번 봤거든요. 낙상공원 갈 거예요? 네, 어떻게든 고백각 잡겠다고 막 음. 낙상공원도 올라갔는데 뭔가 올라가서 할까 했는데 타이밍이 어려운 거야. 저는 올라가서 고백할 줄 알았거든요. 뭔가? 어. 어, 힘들어?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년 데이트 네, 사실 별거 없습니다. 오래 사귀면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하지만 저희는 행복했다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 밤에 또 만나요. I'm 안녕. i t t l e one. I'm a little one. I'm a little one. I'm a l i t t l